<목소리도> 안녕 오늘은 제가 나갈 일은 없지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겟레디윗미를 찍어보려고 해요. 엘리샤코이 콤부차 결바이온 미스트 이 제품으로 지금 스킨팩을 해준 지 지금 좀 오래 지나서 이화장솜부터 먼저 떼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요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은 화장솜에 적셔서 스킨팩처럼 사용을 해줬어요. 제가 오늘 얼굴이 굉장히 붉은기가 많이 올라와서 되게 빨개 썼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니까 진짜 붉은기가 엄청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떼어낸 화장솜 겹쳐가지고 이렇게 슥슥 닦아내줄게요. 이렇게 겹쳐서 닦으면 은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자극없이 닦아내기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무려 506시간 동안 발효시킨 콤부차 추출물이 86%나 들어있는 미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까지 완료받은 를 비건 화장품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뿌려내줍니다. 저는 이 제품 말고도 이런 미스트 타입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또잘 쓰고 있던 이런 헤이네이처 어성초 미스트 이런 제품들처럼 뿌려내는 미스트 타입 스킨이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하고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뿌려주면 은 굉장히 촉촉함도 잘 느껴져가지고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콤부차 추출물이 86%나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콤부차 향이 많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한번더 뿌려줄게요. 저는 한두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는데 이렇게 화장 전에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스킨팩을 해줬더니 진짜 붉은기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오늘 세소하기 전에 얼굴이 여기가 엄청 붉은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울긋불긋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줬습니다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수분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흡수는 또 빠르게 되기 때문에 뭐 끈적이거나 겉돌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이 콤부차 미스트로 이렇게 스킨을 먼저 해줬고 아임프롬 머그워트 에센스예요. 이 제품도 100% 쑥추출물이 들어간 에센스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스킨처럼 사용을 해줄 때도 있고 에센스로 사용을 해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손에 덜어서 두드리면서 흡수를 해줄게요. 살짝 미끈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흡수는 빨리 되고, 쑥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가, 쑥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향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쑥 음료?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냄새도 괜찮더라고요. 이 머그워트 에센스도 제가 작은 용량을 사용을 하다가, 좋아서 큰 용량까지, 본품까지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바이오 힐보 판테놀 시카 블레미쉬 앰플입니다. 이 앰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앰플들을 이제 거의 다 써서 새로운 앰플을 찾아보다가 또 유튜브에서도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뭔가 굉장히 촉촉하면서 사용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써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기획 세트로 원 플러스 원인데 25,000원대? 판매를 하길래 구매를 했거든요. 속건조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 제품을 바르고 자니까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피부가 건조하게 당기는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저는 특히 환절기에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손이나 발부터 시작해서 되게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앰플 덕분인지는 몰라도 건조함 없이 일어났을 때도 피부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또 열심히 진정을 지켜주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크림이나 이런 단계는 생략을 해주려고 합니다. 요 정도로만 스킨케어를 마무리를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확실히 앰플까지 바르고 나니까 진짜 쫀탱쫀탱한 게 보이죠? 오늘 베이스는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광채쿠션 케이스 되게 이쁘죠? 이 제품도 무난하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광채 쿠션인데 엄청나게 광이 도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리넨 컬러, 이 컬러가 딱제 피부톤에 예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많이 나고 광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막 진짜 꿀광 윤광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은은하게 피부 속부터 광도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주 쓰고 있어요. 또 마스크에도 그렇게 막 많이 묻어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또 솔직히 마스크에 10% 안 묻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하면 은 무조건 묻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묻어나더라도 너무 더럽거나 지저분하게 안 무너지는 그런 쿠션이나 파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진짜 내 피부가 원래 촉촉한 그런 윤광이 도는 느낌? 피부 완전 좋아 보이죠? 오늘 제가 스킨팩을 해줘서 그런지 완전 평소보다 더잘 먹은 것 같아요. 루나 롱라스팅 칩 컨실러 1호 이 저의 엄청난 다크서클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안경 자국이 좀 나서 여기랑 또이볼 쪽이 살짝 뒤집어져서 이렇게 찍어주고 살짝 건조를 시키고 다 발라줄게요. 제가 진짜 너무 오랜간만에 영상을 찍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편집하다가 뭔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편집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영상을 버리려고요. 또그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더웠어가지고 팡팡 튀는 그런 색조를 사용했는데 또 가을 신상이 우르르 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새로 찍습니다. 코드 글로컬러 레스 이즈 무어올컷 팩트 이 제품은 굉장히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텁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도 오래됐고 메이크업 영상은 진짜 진안 올린지 좀 오래돼가지고 메이크업 영상 어떻게 찍는지 감도 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파우더를 사용해서 이 색조가 올라갈 눈두덩이랑 눈썹이랑 외곽 부분만 이런 데는 광을 살리고 이렇게만 해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해줬는데 좀 뽀송해진 게딱 보이죠? 에뛰드 그림자 쉐딩 2호 재탄생 요 컬러 요거는 제가 1호를 원래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요 에뛰드 쉐딩 진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이 뭔가 제가 쉐딩이 여러 개 있는데도 얘네한테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뭔가 편하게 사용을 하기 좋은 느낌? 그냥 진짜 손 많이 가는 템? 요렇게 위쪽에 있는 연한 컬러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밑에 있는 진한 컬러랑 섞어가지고 조금 더 바깥쪽에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코 쉐딩은 이 피카소 브러쉬. 얘를 사용해서 콧망울이 조금 좁아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해주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224번 브러쉬인데 코 쉐딩 해주기 진짜 좋아요. 뭔가 이렇게 얇빛 해가지고 딱 코에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입술 밑에도 음영을 넣어줍니다. 인동에도 그리고 이 작은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를 해줄게요 이 브러쉬가 좀 쫓빛해가지고 얇고 약간 단단해서 애교살 그림자 할때 좋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눈 밑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중학생 때부터 계속 애교살 이렇게 그림자 필수로 그려준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진짜 애교살 메이크업이 엄청 유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까지 완성을 해줬습니다. 클리오 킬 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2호 라이트 브라운 컬러. 제가 머리가 지금 핑크핑크한 컬러잖아요. 근데 이 2호 라이트 브라운이 살짝 붉은기가 좀 많이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눈썹 컬러에 잘 맞더라고요. 끝에서부터 약간. 얘가 제가 약간 붉은 머리를 했을, 쓰던 건데, 이렇게 핑크 머리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눈썹 앞머리도 조금 살려줍니다. 눈썹 차이. 대박.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밖에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차소리가 같이 녹음이 될것 같아요. 차소리보다 오토바이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나서 브로우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집에 있던 건데 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 5호라고 돼있네요. 제가 브로우 마스카라를 새로 사기 귀찮아서 그냥 얘를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진짜 여기 한쪽 안 한쪽인데 확실히 머리가 밝으니까 브로카라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노란기가 많이 돌아서 제 머리 색깔이랑 안 맞긴 한데 그래도 검은 털 바꾸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짠! 요렇게 좀좀 눈썹 많이 밝아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약간 더 다운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요렇게 눈썹 그려줬고 오늘 색조는 에뛰드 신상 팔레트 들고 왔습니다 짜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어텀 클로짓 이렇게 외관을 보면 은그 니트 재질처럼 돼 있는데 되게 뮤트뮤트한 그런 팔레트예요. 약간 중채도로 이루어진 그런 팔레트인데 좀 차분한 그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이쪽 컬러들은 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쿨톤 분들도 사용할 을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또 웜톤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코지 트위드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이렇 눈두덩이에. 얘는 살짝 펄이 들어간 컬러거든요. 예쁘다. 이런 느낌? 최근에는 좀 이렇게 좀 뮤트하고 채도가 강하지 않은 그런 색조가 유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튀는 그런 컬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차분한 컬러들. 이렇게 한겹 깔아줬는데 뭔가 벌써 가을 느낌 낭낭 스 어텀 트렌치 컬러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 느낌이에요 살짝 붉은기가 도는 컬러인데 얘를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좀더 음영이 진해지는 느낌? 근데 이 팔레트가 굉장히 약간 모브기 도는 컬러들도 있고 브라운 느낌도 있어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더라고요. 어떤 컬러를 베이스로 쓰고 어떤 컬러를 메인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날그날의 메이크업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뒤쪽에도 살짝 같이 음영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살짝 획기 도는 모브 컬러. 이름도 브라우니 모브 컬러인데 여기 음영 준 부분에 같이 한번더 줄게요. 근데 얘는 되게 컬러가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면 눈화장이 너무 딥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음영이 예쁘게 들어가죠. 가을은 역시 음영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눈이 벌써 이렇게 그윽 그윽해졌어. 캐시미어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부분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제가 눈 밑에 약간 주름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그냥 펄을 올리거나 하면은 주름대로 약간 굳어버리거든요. 이런 컬러로 좀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되게 진한 고동색 느낌의 스웨이드 브라운 이 컬러로 완전 좁게 음영을 넣어줄게. 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좀더 딥한 음영 느낌? 그리고 같은 컬러로 이렇게 눈 밑에도 한번 쓸어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어텀 트렌치 컬러 이렇게 눈 밑에도 이렇게 음영을 넣어줘요. 저는 살짝 이렇게 붉은기가 있어야지 메이크업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엄청 붉은기 도는 컬러는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뷰러를 먼저 집어줄게요. 저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집어줘야지 아이라인 그리기 수월하더라고요. 이렇게 뷰러 되게 잘 됐죠? 여기 맨첫 번째 굉장히 진한 컬러, 가을 밤바람 컬러인데 이 밤바람 컬러로 아이라인처럼 밑바탕 그려줄게요. 이 컬러가 되게 진하기 때문에 풀어주기도 좋고 또 굉장히 진한 음영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줬더니 눈매가 훨씬 더 그윽해지고 딱 라인 잡힌 것처럼. 이 아이라인 풀어준 컬러로 이렇게 트임도 같이 주고 여기 보면은 또펄 성애자 에뛰드가 또 펄을 잊지 않고 넣어줬더라고요. 샤스커트 컬러를 이 내장된 티프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에다가 발라줄게요. 근데 좀 은은한 느낌의 펄이어가지고 평소에 펄 부담스러운 거못 쓰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눈 앞머리까지 콩 찍어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또 살짝 더 화려한 그런 펄이 있는데 블링레이스 눈동자 바로 아래쪽에 조금 더 포인트 펄을 넣어줍니다. 눈두덩이는 이음영 느낌이 너무 예뻐서 펄을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또 에뛰드.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 받고 안 쓰고 있다가 다른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사용하고 을 있는데 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좀 마스카라가 확실하게 빡된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얇게 발리면서 되게 한올 한올 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 처음에 뜯으면 은그 액이 건조가 안 돼가지고 더 얇게 발리는 거 알죠? 근데 얘를 이제 개봉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액도 살짝 점성이 생기니까 더 저한테 더잘 맞다 해야 되나? 처음보다 오히려 사용할수록 좋은 그런 마스카라. 이렇게 딱 살아난 거 보이죠? 뭉치는 거 진짜 싫어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눈 밑에도 조금 해줄게요. 클리오 슈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브라운이 제품 굉장히 좋아요. 진짜 마르지도 않고 끊김없이 잘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주고 아까 전에 아이라인 풀어준 컬러 있잖아요. 그 컬러로 살짝 풀어줄게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DP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딱히 볼게 없어가지고 넷플잘안 보고 있다가 요새 하도 막 주변에서 DPDP 날리길래 한번 봤는데 진짜 연기도 너무 잘하고 뭔가 술술술 보게 돼가지고 후다닥 6화까지 다 봤거든요. 약간 딱 보면서 너무 좀 과한 그런 가혹행위 이런 거를 묘사한 장면이 많아가지고 살짝 헉 하면서 본 드라마인데 연기도 잘하고 되게 감명 깊게 본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 헌병대출 신이어가지고 진짜 저렇게 심하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 동생은 그런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꼭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근데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이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보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감명깊게 봤습니다. 이 스틸라 요거 로즈골드 컬러인데 얘를 점막에다가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받아보는 메이크업 부원장님이 여기에 칠을 하던데 예쁘더라고요.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면은 빛을 받았을 때이 점막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되게 묘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립은 이렇게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픽싱 틴트, 뉴 컬러 들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윤님이랑 에뛰드랑 콜라보해서 새롭게 출시된 컬러들인데 기존에 있던 픽싱 틴트가 너무 웜하다 해서 쿨톤을 위한 컬러들 이렇게 출시가 새로 됐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6호 소프트 월러 컬러 살짝 칠리 느낌도 나면서 되게 분위기 있는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 7호는 크랜베리 플럼 컬러예요 예쁜 플럼 끼게 도는 컬러인데 가을에 사용하기 좋은 너무 예쁜 컬러예요 8호는 더스티 베이지 컬러인데 이렇게 톤 다운된 살짝 모브 핑크 컬러 이거는 롬앤의 쉘누드 제가 베이스로 진짜 자주 사용하는 립스틱인데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약간 이런 복숭아빛 베이스 컬러예요 저는 이 컬러가 베이스로 발랐을 때 위에 쿨한 컬러를 올려도 이질감 없이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얘만 바르면은 지금 무슨 진짜 웃긴 입술만 보이는 웃긴 상태인데 6호 소프트 월러 컬러를 발라줍니다. 진짜 차분하고 소프트한 컬러예요. 이렇게만 발라도 너무 예쁘죠? 제가 픽싱 틴트를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르고 나면 은 진짜 픽싱이 잘 돼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입술을 쪼여주는 느낌이 아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영 세일할 때 다른 컬러 두 가지도 더 샀어요. 이렇게 소프트 월넛을 한겹 깔아주고 나서 요치로 크랜베리 플럼, 얘를 가운데 포인트로 발라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저것 다 발라봤는데 제 얼굴에서는 이렇게 발랐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또 너무 7호만 쓰면 은제 얼굴에는 그렇게 찰떡인 느낌이 아니어서 이렇게 6호, 7호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발라서 블렌딩을 해주고 나면 은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진짜 이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새 이 조합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렌딩을 잘해주면 은 입술이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진짜 필터 씌운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음,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입술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걸 방금 물티슈로 닦아냈는데 착색이 컬러 그대로 남는 거 보이죠? 얘가 좀 너무 두껍게 발랐을 때보다 얇게 한 겹씩 깔아줬을 때 마스크 안에서도 묻어남이 그렇게 많지 않고 딱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오늘 블러셔는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러셔 드 로제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이런 연한 컬러 이 연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 컬러 너무 예쁘다 코끝, 콧대, 턱 끝에도 발라서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줄게요 이맨 끝에 살짝 핑크기 도는 이런 로즈로즈한 컬러 이 컬러랑 첫 번째 컬러 섞어가지고 조금 더 포인트를 줄게요 블러셔를 발라주면 은 블러셔까지 끝! 하이라이터는 파이브 바이브 펄 라이크 하이라이터 02문 라이트 컬러입니다. 강경민님이 만든 하이라이터인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손에 묻혀서 사용을 해줄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막 엄청 티나는 하이라이터가 아니더라고요. 얘를 브러쉬로 바르면 은 너무 자연스럽고 은은한 느낌이어서 데일리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티가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손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손으로 사용을 해도 이렇게 뭉침 없이 잘 발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콧대랑 코 조금 위쪽 부분에 발라서 코가 좀더 짧아 보이게 입술 선에도 살짝 해주고 하게도.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핑크끼 도는 하이라이터가 없었어가지고 만족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짠! 여러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는데 가을 신상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